America n e x t e t i e e t t get e e mm. t e e e t e e e t e e e t e 네, 지뭐고 하죠? 네, 지금은 뭐라고 하죠? 네, 라고 하죠? 네, 네, 네, 라 네, 시계가 예. 아수있도 예. 예. 예. 예. 예. 보시다시피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퇴근길이고요 차가 굉장히 막히네요 어제는 어제 월요일 어제는 퇴근 후에 약속이 있어서 쇼핑도 하고 햄버거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퇴근 후 시간을 보냈고요 어제는 그렇게 노는 하루였다면 오늘은 자기계발을 하는 날입니다 자기계발을 하는 날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오늘은 구몬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구몬 일본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는 일단 제가 중학교 때 혼자 일본어 독학을 조금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랑 어순이 같기 때문에 좀 구몬 정도의 학습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언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일본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은 관광지나 호텔 같은 데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불편한 느낌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일본어를 배우면은 여러모로 편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내년에 올림픽을 보러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내년 하계 올림픽까지 얼마나 많이 실력이 늘어서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이유로 일본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구몬이 굉장히 저렴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은 할수 있고 그리고 매주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매주 선생님 이 오셔서 숙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거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숙제를 하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구몬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몬, 뭐 구몬일 수도 있고 퇴근 후에 시간을 잘 보내는 게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한데 퇴근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좀 삶의 질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ケーキを食べます。ケーキを食べます。アメリカ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협찬 제안을 받았습니다. <웃음> 이번에 온라인 취미 클래스 비스킷으로부터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권을 받게 되었어요. 이 비스킷은 그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아시나요? 그 블라인드 앱을 개발한 회사에서 론칭을 한 서비스인데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야근도 많고 스케줄이 들쑥날쑥하니까 이런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취미생활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몇 가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받은 앱들은 예약을, 클래스를 예약하고 그 장소에 가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퇴근하고 나면 은좀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진되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딱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천받은 이후로 한 번도 그 클래스에 가지 못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안을 받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덥석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클래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을 받았고요. 저의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온라인으로 취미 생활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잘 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할인도 받고 취미도 즐기고 네 거기에 클래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죽 공예랑 라탄 바구니 만들기 그리고 이 그림 그리기 세개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이 그림 그리기일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수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떤지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제 외출을 합니다 제가 맡은 사업이 한세개가 있거든요 다 교육 관련 사업인데 어제 1년에 두번 하는 교육 행사의 상반기 교육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끝났는데 그렇게 막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두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겠죠 태극기 부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신 여성분이 뭔가 연설을 하고 계시네요 D타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는데 D타워 에서 약속은 아니고요 근데 주차장이 주변에 거의 다 6천원 7천원 한 6천원대 주차 비용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디 타워도 1시간에 6천원인데 여기서 금액 상관없이 이용을 하면은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속 시간에 살짝 일주일 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2시간 할인 받으면 다른데 5천원짜리 제일 싼게 4천원 이런데 좀 멀리 있고 그거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계산이 될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왼손에 껴야되나? <웃음> <웃음> 양념이 진짜 맛있다.